우리 야야야 어, 야. 야,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게 마우스 어디갔노? 아, 야, 큰일 났다. 이거, 어? 우리 이거 견, 야, 이걸 견딘다고? 아니, 이게 뭐, 근데 맷집 뭐야, 진짜? 맷집 너무 좋은데? 하이 굿 반갑습니다 오늘 연멜의 반격을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텐데요 오늘 덱 추천 주신 분은 김병일님 지난번에 저를 아주 당황시켰던 바로 그 덱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짜잔 바로 이런 덱인데 아, 연멜이랑 얼티밋 형님이랑 패서다 천사덱들이 날 뛰고 있기 때문에 천사덱을 마신덱으로 카운트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천사덱이 훨씬 우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스타일로 카운트가 쳐지더라. 저도 당해봤잖아요. 좋더라고 아, 요 덱이. 일단은 뒤에 또 접시엘리 들어가 있는데 얼마는 성물이 있을 때, 성물이 있을 때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아군 생관 올라가는 그리고 개성으로 회복 있고 거기다가 요리를 생명력 요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후턴이 잡히고도 천사덱을 상대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겁났다. 간단하던데 그때 보니까 자 결투에 들어가고 아 마신덱을 만났구네 잠깐만 마신덱한테 되나 이거? 마신덱한테도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설명서 들어갈게요 잭라이트 먼저 날리고요 아하하아 아하하하하하하...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폐가 연매이 하도 잘 돼가지고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안되면 궁 빨리 가면 되니까 툭 크다고 뭐 처음부터 세진 할 않을 거고 심지어 요리도 생명력 요리고 툭툭툭툭툭 와, 야, 연매라, 잘만 했으면 죽일 수도 있었겠는데? 자, 일단, 핵심 메커니즘은 그렇습니다. 회서가 버프를 못쓰게 하면서, 그래서 스킬 쓸 때마다 회서에 이제, 색이 쌓이죠. 그래서 이제 힘이 막 세질 거고, 그 힘이 세졌을 때, 이렇게 된다. 이말이제한장더 쓸까? 궁 받을까? 한장더 쓸게요. <웃음> 자, 와, 자, 자, 자, 야, 이거, 어, 어? 안 죽나? 와, 야, 정말 연매는지이셔야 되는데. 있겠네 연매라. 옆에 불똥 튄대 조심해라. 많이 뜨거울 거야. 불똥? 어, 뭐가 안 죽었나? 자, 이거 한장더쓰기 잘했네요. 잡았다. 상대 연맬 잡았고. 오케이. 뭐 차단은 당했지만 상관없어. 그냥 깡딜로 찍어 눌러도 니까 그래도 깡딜 750포면 다 잡을걸? 야, 차단 또 들어왔다. 차라리 지기 줘봐봐, 우리 형은. 우리 형한점만더 때리 줘 오케이.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세게 들어갑니다. 괜찮겠어요? 아 우리 돌아와가지고 맞다. 차단 불렸네. <웃음> 아, 뭘로 죽이지? 야, 이거, 덱 신나는데? 패서야, 니도 수고했으니까 한장 쓰게 해줄게. 근데 니 스킬까지 못갈 수도 있다? 쿵쿵쿵, 꽉꽉 와, 와, 와. 78만요? 승! 와, 크다. 야, 패서야. 아이고, 우리 패서 삼성 떴었는데. 자, 오, 어, 덱 좋네요. 덱 좋고. 일단, 여신덱을 만나봐야지. 잠깐만, 그간 보자. 생명력 음식에다가 접시 여일의 생관까지 받았요 오, 어, 천사덱 좋고요 생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연매를 반격. 4만 올랐네, 4만. 자, 자, 어쨌든, 버프 못쓰게 하고, 그 다음 뭐하고, 아무거나 두 장을 쓰면서 스택을 쌓으래요. 이렇게한번 가볼게요. 자, 버프를 못쓰게 하고, 투투투투투, 슉! 때리면서 그냥, 우리 패서 스택 쌓고, 사... 와, 죽이겠는데? 이게 직원이 두 장이 떠가지고, 이거는. 패가 너무 잘 떴어. 직원이 한 장밖에 안 떴을 때도 봐야지. 일단, 연멜 얼티미 두분다 너무나 뛰어난 딜러라가지고, 그냥 좋은데? 자, 그러나, 마엘이 있죠. 마엘이 시대를 바꿔버린 캐릭이란 말이야. 아하! 야, 이성, 이성, 뭐, 랭따 당했는 것 같은데, 방금? 랭따 좀 들어갔나? 이게 배서다. 킬각 한번 잡아볼까? 에, 끝났는데? 야, 마에라형 들어갈게. <웃음> 이거 세 장이야. 이건 먹겠는데, 아무리 니라도. 까크닥, 17만 5천원. 그건 어떨까, 마엘아? 꽉꽉꽉꽉꽉 쇼요. 파크닥. 아, 이거 한장 아깝네, 이거. 오, 이거 괜찮은데? 천사덱을 상대할 수 있는 연맬덱이다연맬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연맬 얼티밋 덱이다 물론 고서가 또 핵심 역할이라 고서덱이다 몰라, 씨.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 연맬 해주자. 요즘 연맬이 너무 서러웠어가지고, 연맬한테 제가 한번 주인공 해주고 싶습니다. 뭘 쓸까? 야, 오토해라. 야, 오토, 오토, 오토 해라. 잠깐만. 내가 어? 알아서 좀 해봐봐. 이그 정도는 알아서 할수 있잖아. 반데이 디델리야. 와, 디델리 맷집은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아, 끈타르 들어있었구나. 비델리인데 특히 또근타르까지 들어있다 아 그러면 우리 AI랑 붙어볼 만한 AI 한번 잡아봐봐 오, 오 잠깐만 야 비델리야 그래, 저손안됩니다아손안된다 내가 한번 보여줄게 보여줄 있어. 비델리야 AI 저저쟤왜 풀핀이야 저거 와 정말 장난 아니다 저거 부스 AI 처리해 와제못 죽이는 거 아니야? 들어가자고 와 이건 또 역시 우리 야 진짜 연말 힘들어한 것보다 더 센데 진짜? 이 직원은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기술이잖아. 어 김평일님 이데 되게 좋은데? 해보니까 여러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되게 좋은 것 같아. 여신대한테 후턴이 잡혔어요.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 후턴이 잡혔는데 우리 맷집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1살이못 죽입니다. 버프 못 쓰게 하면서 우리가 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봐봐, 예, 치보세요 한번. 또 좋은 것도 뭐냐면 이렇게 맞았잖아, 우리 아프잖아. 근데 또 접지기 때문에. 오! 이렇게 찬다는 거 놀란 거 아니에요. 제가 안 놀랬습니다. <웃음> 안 놀랬다. 형. 자, 이렇게 가고요. 자, 고속국만듭니다. 이성 잭라이트한번 들어가지고 턱턱 쭈쭈중 국만들기 공간 2 0퍼 받았잖아. 지금 들어왔거든요. 버프 어 사람이네. 자, 잠깐만요. 조금 이제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AI가 안니기 때문에 어 죽일 수도 있겠다. 와, 죽네요. 이거. 야, 이렇게 되면 우리 핵심 인물 한 명이 가버렸는데. 와, 마엘피가 더 많은데? 자, 네 핵심 인물. 아마도 사람이 예의를 예, 예, 다하겠습니다. 어, 핵심 인물 제가 아, 아, 공격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우리 쪽도 핵심 인물 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 스컷빡하고 포. 어 어? 쩌면 이제 고소 쪽으로 이제 억으로 끌었다가 이제 진짜 본지는 여기다. 해서 두두두두두 스 끝났어요 이거. 꽝! 정말... 마엘이 끝났다? 되지 않을걸요? 음. 와 지금 후턴 상태고 되게 지금 주목해볼만한 판이거든요 어 잠깐만 뭐고 어, 우리 형님이 계시네요.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아직 마, 마, 마,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놓을 수 없어요 보망 임마가 칠거고 임마 다니기도 꽤 세고 거기다 여엘까지 있고 거기다 가 얼티밋 형님이 있다 우리도 지금 서브에서 나왔는데 우리 서브는 점시나 떨어뜨리고 있다 야 이거는 위험합니다 얼티밋 형님 노리겠죠 얼티밋 형님 싸움만 이기면 지금 상대분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이제 힘들어올 거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뭐냐 상대 얼티밋에 먼저 빼야 된다 아, 요거죠 요렇게 가고요 힘들어 왔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겠습니다 이러면 상대 얼티미형님 제가 먼저 불꽃을 뽑을 것 같거든요 어? 와 보호막 개탄다하네제 힘들어 온 건데 세게 못 들어갔어요 보호막이 있었어가지고 어? 못 잡겠는데요? 와 진짜 보호막이 정말 좋다 보호막이 진짜 못 잡겠다 아, 이게 진짜 제가 여행쓸때 즐기던 부분이거든요 상대의 보호막을 제가 때려보니까 답만네 어느 쪽을 막으실 것인지 어? 여기 와 얼티미 형님을 막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맞겠죠 얼티미 형님 일단 킬만 따도 어못 막으셨다 와, 야, 이거는 명승 반가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 되게 주목해볼만한 판이네요 잠깐만, 이쯤에서 제가 세팅 얘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얼티미 형님 맹회입니다, 여러분. 맹회인데 맷집이 되게 좋지 않았나요? 왜안 죽지? 막 이런 느낌 들을 정도로 맹회인데 되게 좋았고 아무래도 생명력 음식에다가 접시 여엘에 생과 능력까지 받아서 맹회인데 318,000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생철, 맹회, 생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팅. 선사 덱 다시 만났고요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 그냥 랜덤으로 던졌습니다 이번에 랜덤 한번 써볼게요 그냥 아무 때나 막 던지면서 보서 스택을 쌓으면서 약간 무지성으로 플레이해도 좋은지 이런 느낌으로 한번 약간 제가 플레이하는 자체가 무지성한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지근이 너무 잘됐다 이거또패 때문에 이긴 건데 이러면 이길 것 같아요 와대다 근데 진짜 현재 최강 메타의 주인공 자, 그러나, 우리 연맬도, 오늘 주인공 연맬이거든요. 어, 잠깐만, 주인공 연맬인데 자꾸, 우리 형님이, <웃음> 우리 형님 너무 돋보이셔. 자, 주인공 연맬 출발. 두두두두 삭 하고, 두두두둑 삭고, 두두두둑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도도도독. 자, 연맬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어, 실제로도 연맬도 굴레까지 씌워주고 있어가지고, 이 단단한 덱에 껍질까지 씌웠다. 아, 잠깐만, 굴레 마신한테만 씌워줬나? 우리 아왜 어, 우리 기론이었구나. 아, 이것도 기론 AI죠? AI인 것 같아요. AI한테 맡길게요. <웃음> 그, 그 정도로, 내가 그 정도로 여유가 있어, 진짜. 약간 힘이 남아도. 우리 연매를 오늘 주인공 해줘야 되는데. 연매를 굴레는 마신나테만 씌워지지만, 오른 척 해. 다, 다 씌워진다고 생각하자. 어연매이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서 상대가 스킬 안 쓰면 소멸이 붙잖아. 그게 얼마나 부담되는데. 스킬 꼭 써야 된다는 중압감 와우 wow, 우리 사람 질 수도 있겠는데? 우리 야야 오야 잠깐만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얘 마우스 어디 갔노? 아야 아, 큰일 났다 야 잠깐만요 아 지금 야, 야 큰일 났다 얘들아, 우리 이거, 야, 이 큰일 났다. 야, 이 내가 지금, 야, 우리, 야 내가 이거 지금 죽였는데? 야, 죽였는데, 이거? 개삼됐다 야, 야, 마우스가 빨리 야 오토를 껐어야 되는데, 마우스가 계속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마우스 포인터가. 너무 작아, 포인터가. 요발하잖아. 형, 일마, 눈이 지금 요즘 심심해. 편집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거, 어? 우리 이거 견, 야, 이걸 견딘다고? 아니, 이게 뭐, 야, 오토로 해. 야, 야, 형, 잠깐만. 야, 마우스 어디 갔나, 이거? 야, 오토, 오토. 근데 맷집 뭐야 진짜? 맷집 너무 좋은데? 비델리의 전체 궁에 마가리우드 단일 궁을 맞았는데 연멸이 살았어 오늘 연멸이 지인것만 너무 멋졌는데? 자더 멋진 장면이 나올 예정이지만 와 와, 뭐고 이거 서로 왜 이래? 간단하다? 야 차단 나오고 썼구나 AI 자석아 아나 이거 왜 그러냐 진짜 너아 우리 AI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구나 그게 야 이거 한대더 쳐가지고 차단 풀고 쏘면 좋겠는데 AI 한번 해보자 내가 믿어볼게 AI야 그렇지 야 AI 똑똑한데? 아 잠깐만 또두 장인가? 아, 아 잠깐만 AI야 너 또.. 아 잠깐만 연옥이 굴레 밭 바... AI 자석아!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나이자식 이거 언제 인마 사람의 머리를 좀 따.. 아, 근데 요즘 AI 장난 아닌데 무슨 AI 뭐 그림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완전 AI 기술이 막 엄청나더만 야이 근타로 들어있고 야, 무섭다 형이 그냥 찔러 봅시다 그냥 근타로 나와이요 와.. 쟤또쿨탈로 들어있으니까 찌글찌글하다 진짜 안 죽겠네 쟤 어떻게 죽이냐? 설마 이거 살아남지 않겠지? 형님 다 써버립시다 가자 멀리 배웅 안 나갈게 잘가 <웃음> 이대가 어때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